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규성입니다. 오늘 저기 어, 어 풍치, 그러니까 치은염 치주염 이렇게 이빨에 관련되고 어떤 잇몸에 관련되고 어떤 어떤 이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내어가고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는 방법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실 때제 이름이 장길성 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찾으시면 보통 이렇게 옆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길성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뜹니다. 뭐 조금, 어, 병하고 상관없는 어떤 뭐 영화 동영상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또 지워진 동영상들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순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영상들 길성이라는 그 파란색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동영상부터 어 어떤 위에서부터는 최근에 올려진 동영상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갈수록 이제 오래된 동영상들인데 하여튼 동영상들은 그렇게 보시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소화 관련 그러니까 어, 배 속에 이제 가스나 자꾸 체한다거나 역류성 식도입니다, 만성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상이다, 설사 증상이다, 변비 증상이다 이렇게 소화 관련 장기에 관련된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은 꼭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 이라는 동영상을 먼저 찾으셔서 들어보세요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 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 유튜브에서 일단 그걸 보시고 거기에서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각각의 증상들뭐 많이 있습니다. 뭐, 뭐 허리 디스크다, 뭐 두통이다, 어깨 통증이다, 뭐 50견이다, 굉장히 다양한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동영상들은 이제 전체를 다 찾기가 힘드시면 그냥 유튜브 그 검색란에다가 뭐 장길성 치질, 뭐 장길성 뭐 50견, 뭐 장길성 고관절 통증, 뭐 이렇게 여러분 정상들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만약에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다면 라 그, 그런 그 동영상들이 뜰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고 이제 구독자 신청을 하시면 제가 매번 새롭게 올리는 동영상들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그걸 어, 그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게 뜹니다 뜨니까 그렇게 구독자 신청을 하시면 좀더 빠르게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시고 그여튼그 파란색을 누르세요. 아, 구독자 신청은 옆에 보면 종 모양, 그 종, 종 그림이 있어요. 작은, 그 뭐, 알람 시계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쿵 누르시면 구독자 신청이 의외로 쉽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 또 구글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자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구글에 간단하게라도 가입을 하시고 구독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파란색 동그라미 일단 누르세요 그러면 동상이 일목에 연하게 뜹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못 찾으셔서 막 헤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이빨 관련해서 제가 뭐 충치 예방법 뭐 이렇게 뭐 이빨 안 빠지는 법안 섞는 법 해서 이제 동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최근에 또 여러분이 이렇게 어 치주염이나 치연염이나 풍치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서 어 한번 요 동영상은 그냥 여러분들 제동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다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시는 제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좀 황당하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좀 그런 걸 감안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풍치, 그 이빨에 관련된 게자뭐 사실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 이빨 문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뭐 세상에 뭐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됐고 임플란트다 뭐 다양한 치료기술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아직도 뭐 이빨을 새로 나게 한다. 이런 기술이 뭐 연구는 되고 있어요. 연구는 되 있는데, 뭐 줄기세포 치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는 되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고, 또 나이를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치연염, 치주염, 결국은 풍치뭐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걸 알으면서 이제 이빨을 결국은 잃게 돼 갑니다. 나중 되면 멀쩡하던 이빨이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서 원인 제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치과에 가다 보면 이게 염증을 제거한다, 뭐 신경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 기술로, 치과의학 기술로. 어. 근데 염증을 제거한다 혹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왠가하면 원인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원인 제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 어떤 치과의학계에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제대로 된 연구가 온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나는 다 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이렇게 구독자 신청하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약간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 치 이빨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 플라그라고 있어요. 그, 뭐, 플라그 치약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어 이제 플라그하고 치석, 그, 이빨에, 뭐,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뭐 이제 굳은 입동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치석은 돌처럼 딱딱해진 거고 이제 돌처럼 치석 이전의 단계가 플라그 요예 플라그인데 여러분 플라그 이라면 들어는 보셨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더라고. 저도 뭐 예전에 몰랐던 부분이고 그 플라그라는 건 이게 한마디로 플라그를 그냥 외형적으로 설명하면 이빨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의 물질이에요. 그 이빨을 닦고 나면, 우리가 이빨이 뽀득뽀득하죠 그죠? 근데 이빨을 닦고 한몇 시간 지나고 나면, 이빨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그게 플라그예요그이 끈적끈적한 게, 여러분들, 나중에 양치질을 하고, 이빨을 닦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면, 그 어느 부분에 이제 이빨과 잇몸 사이에 깨끗하게 이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굳어가기 시작하는 게 딱딱해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굳어가기 시작하는데 계속 그 부분을 닦아내지 못한다. 이러면 한한달 뭐 정도 닦아내지 못한다 이게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충치균이 정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이 플라그의 그 플라그가 그러니까 이첫 단계가 플라그 형태, 두째 단계가 이제 돌처럼 딱딱해지는 치석의 단계인데. 이게 칫석이 이빨과 잇몸 사이에 이제 끼기 시작하면 잇몸과 이빨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틈 속으로 음식물이나 음식물 찌꺼리나 음식물 그 물질들이 액체들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균이 정식하면서 이제 뭐 치주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통 치은염. 치은이라는 거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치은이 잇몸을 얘기하고 잇몸. 그러니까 치은염 이렇게 얘기하고요. 치주는 이제 기둥주자. 그러니까 이빨 뿌리 뿌리 쪽에 이제 염증이 진행된 되걸 치주라고 러고 풍치라면 사실 이제 이빨이 빠져나가는 단계인데 흔들거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잇몸하고 이빨이 너무 느슨해져 버리고 또 위에 이빨 그 기저에 있는 잇몸뼈가 너무 약해지면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 빠져버리는데 <웃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플라그를 얘기할 때 이제 끈적끈적한 게 뭐냐 그럼 그 끈적끈적한 거는 왜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웃음> 에, 이제 제 구독자 어떤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바라 운동을 하고 호흡법을 하고 소화기능이 그러니까 소화기능이 밥을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서 치석이 많이 없어졌다 잘안 생긴다 이런 보고를 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해봤지만 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면 아주 단순한 정의를 내려요 이배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이 분해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가스가 이제 가스 형태로 창자에 흡수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몸에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잉뇨가스라는게잉뇨가스가 계속 이렇게 코와 입을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때로는 항문을 통해서 방귀 형태로 가스가 나가기도 하고 주로 건강한 사람들은 호흡기 그러니까 입과 코를 통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게 돼요 잉뇨가스가 과식을 하면 더 많은 가스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스가 잘 빠져나가면, 치석이나 이런 게덜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스가 빠져나오다가 잘못 빠져나와서 이게 목에, 후두나, 이 목, 그러니까 식도 윗부분, 그 인두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붙으면 이게 가래가 돼요. 가래가 끈적끈적하죠. 그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져요. 그죠? 어, 수분하고 만나면서, 가스가 수분하고 만나면서, 어, 또, 이렇게, 뇌 분비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걸 염증으로 진행 안 되게 보호막을 쳐주면서 끈적끈적해야돼요 음. 그러면서, 이게, 가래 같은 게, 이제, 가스의 결, 가스와 뇌 분비물, 몸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의 결정체고, 이게 코에 붙으면, 이제, 콧물, 코딱지,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가스와 뇌 분비물의 결정체예요 어. 그, 이게 가스가 나오다가, 침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끈적끈적한 형태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가스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가스의 결정체가 있어요 가스의 결정체가 여러분들이 혓바닥에 붙는 썰태 혓바닥에 보면 하얀색이 붙어 있죠 그거 뭐 자꾸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입술에 붙는 이백태 뭐 사람 말을 많이 하다 보니 한 입술에 하얀 어떤 결정체가 생겨요. 그 우리 그냥 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침이 맞기는 맞는데 침과 가스가 붙어서 결합이 돼서 형성되는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니까 치석, 플라그를 형성시키는 건 분명히 가스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음식물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니까 가스와 음식물이 작동을 하면서, 침하고 섞여서 작동하면서 자꾸 이빨에 끈적끈적한 그런 형태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빨을 자주 닦으면 이제 플라그는 제거가 되죠. 그죠? 칫석이 이제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어지간하면 이게 양치질을 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냥 뭐가서 스케일링을 한다든가, 어, 뭐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근데 뭐 사람들이 그 저는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치과에 가기 싫어요. 해갈 시간도 없고, 가면 아프고, 돈 들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죠? 예, 어 그거 맞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충치예방법 이빨 안섞게 하는 법에서 소금으로 향치질을 해라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굳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약하게라도 이렇게 치석이 형성되는 건 소금으로 이렇게 긁어 이렇게 향치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치석으로 형성되려던 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충치예방법 동영상도 꼭 한번 보시고 그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날 그러니까 시간에는 가글을 하려고 해라. 가글을 하는 게, 소금은 살균 효과가 있고, 그죠? 가글은 충치균 억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충치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글은. 그 사람들이 가글을 하면 막 입속에 있는 모든 균이 다 죽어버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글은 모든 균을 죽이는 성분이 아니에요. 억제시키는,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그니까 막연한, 이렇게, 모르는 데서 나오는 어떤 두려움이 사람의 행동을 주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을 하시라. 어? 음식을 먹고 나면 각을만 해도 충치균은 증식을못 한다. 그러니까 이빨은 안 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 론적인결론이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현대여학계가 이런 부분, 이제 가스 부분 또현대여학계에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이 안 돼요. 또 진행할 가치가 없어 왜? 돈이 경제적으로 결부가 안 되기 때문에 가스 문제를 어떻게 해요? 뭐 돈을 받고 가르쳐 줄수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가 잘 나오니까 치석이 덜 생기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귀담아 들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다고 죠그 해서 뭐 가스만 잘 나오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혈액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들어 니까 제가 이제 한, 가끔씩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피가 혈액의 상한선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혈액의 상한선이 누구나 머리에 꼭대기 있어요.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99%는 머리에 꼭대기인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 혈액의 상한선 꼭대기 지점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이서 내려오고 눈까지 내려왔다가 코에 내려왔다가 이빨에 내려왔다가 귀에 내려왔다가 목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자꾸 내려가 버리는거예요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각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뭐 눈이 침침해진다 코가 막힌다 잇몸이 붓는다 귀에 이명이 들린다 이석증이 생긴다 뭐매니얼의 증상이 생긴다 여기 내려오다가 편도선이 붓는다 후두가 붓는다 이게 내려가다가 자꾸 소화 관련 이제 증상이 발생한다, 역류성식염이 발생한다, 설사가 발생한다, 치아는 게 발생한다. 이게 자꾸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상한선이, 왜 상한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한계선, 북광 한계선, 뭐, 상한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라 운동을 하고, 피를 끌어올리는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어, 누워서 운동하고, 걷는 건좀 자제를 하고, 그니까 러 복부와 다리에 있는 피를 자꾸 상체와 머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올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명현현상 혹은 2차 자각증상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올라오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못하고 툭툭 걸려요. 어떤 사람은 명치에서 탁 걸려갖고 명치가, 명치에서 가스가 안 빠져갖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고 그 이전 단계 아랫배 팽창이죠. 아랫배 팽창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명치에 또 걸리고 올라오다가 또 목의 후두에후두에서 식도 그 맹콕대기에 있는 협착증에서 탁 걸리고 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빨에서 잇몸에서 탁 걸리고 또 올라오다가 코에서 걸리면 코가 막혀버리죠 그냥 또 귀에 탁 걸리면 귀가 멍하다든가, 뭐 이명이 들린다든가, 그렇게 상한선이 올라오다가 걸려버려요. 그 눈에 걸리면 눈이 갈갈해져요. 아, 눈 안앞에 올라가서 눈이 갈갈해지고. 이제 머리를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게아 이제 상한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상한선이 올라오고. 근데 운동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걸어다니고, 운동 안 하고, 베개 높게 베개 자고, 자, 이래 되면 상한선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요. 자, 상한선이 떨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들 이건 좀 생각하세요. 상한선이 떨어졌으면 이 위에는 피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게 피가 혈액의 이동의 중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피가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 윗부분은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말라가요. 그죠죠 어. 그러니까 요까지 이 아랫부분은 예를 들어서 잇몸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은 혈관이 원래대로 살아 있는데 이 윗부분 혈관은 좁아졌다는 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밑에서 올라오더라도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잘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선이 탁 형성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잇몸이 부어요. 상한선이 여기 형성이 되면 잇몸이 부어요. 상한선이 코에 형성이 되면 코가 막혀요. 다시 상한선이 눈에 형성이 되면 안압이 올라가면서 눈이 갈갈해요 귀에 형성이 되면 이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이제 반대말로 하면 이제 떨어지면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상한선이 떨어지면서 눈에 이상이 있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 과정 가운데 아 귀가 좀 아팠던 시기 코가 막혔던 시기 또 잇몸이 자꾸 붓던 시기 구내염이 자꾸 발생하던 시기 이런 시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피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찌그러들고, 이 얼굴 쪽팔여 머리가 빠지고 상한성이 떨어지면서 턱 남자들은 턱 수염이 많이 나죠. 그죠? 머리는 빠지는데 턱 수염은 더 많이 나. 머리에는 영양분이 안 가고 턱에 영양분이 오니까 여자들도 턱수염이 나요 남자들좀 심하게 안 나는데 분명히 나이를 먹으면 더 많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자, 이게 떨어지면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졌던 걸 바로 잡으려고 올리다 보면 이 상한선이 점점 올라가게그 그러니까 제가 어,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 모든 대사장애 뭐 소화불량이나 모든 부분에서 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제가 머리다 왜 머리가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상한선이 끝까지 올라가야만 모든 게 정상화가 된다 그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평생 물고나무 서기만 하고 살고 그, 그런다고 해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좌우 비대칭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자 이게 문제예요 상한선이 잇몸에 걸렸다 혹은 상한선이 잇몸보다도 내려와 버렸다 상한선이 잇몸에 걸리면 잇몸이 빨갛게 부어요 또 상한선이 잇몸에 걸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려왔다 내려오면 잇몸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신경이 말라 죽어요. 자 보통 염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과유불급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피는 생명인데 피가 잇몸에 너무 공급이 많이 되고 그게 압력이 너무 올라가도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순환이 되지 못하면 그게 정체가 돼 있으면 피가 썩어요. 그러면서 염증이 진행되는 거예요. 피가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피는요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제일 깨끗해요. 근데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피가 잘못 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줘요. 어깨, 다음 종아리, 뭐 하여튼 엉치 허리 이런 쪽으로 구석구석에 담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쪽에서 피가 못 돌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너무 많아도 염증이 생기고 피가 너무 없어도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서 신경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서 신경이 손상을 일으켜서 저항력이 떨어져서 염증을 또 일으켜요. 그 염증은 두 가지예요. 피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염증과 성질이 다르죠. 죠그 피가 너무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염증 이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또 대화가 되게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짜증 날만 합니다. 그러니 치료법을 알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계속 이런 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답답하시겠죠, 그죠? 네. 자, 어떻게든 하 이제 방법은 방향은 그거예요. 그러면 잇몸이 부은 걸 떨어뜨리는 게 옳으냐? 올리는 게 옳으냐? 이랬을 때는 올려주는 게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맞아요. 그죠?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잇몸 부은 거는 빠질 수는 있는데, 떨어진 거는 건강이 점점 더 악화돼가는 단계별로 제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위에서 내려오다가 걸린 사람이나, 발에서 올라오다가 상한선이 잇몸에 걸린 사람이라 결국은 올려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올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제가 왜 이런 동영상을 제가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주저주저주저하게 되는 게 이게 잇몸이 결국은 머리예요머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적 적용을 하신다던가 가중치 계산을 잘 못하신다던가 또 너무 관심을 안 갖고 그냥 흉내만 내신다던가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를 원망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주저해 주저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한테 막 책임을 묻거나 이러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원리는 가르쳐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게 풀을 여져 나가는가, 올라가는가.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치과에 가서 나 잇몸이 부었어요. 이러면, 치과는 단순하게 접근해요. 뭐, 아주 뭐, 우리 생각처럼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염증을 일으킨 원인이 뭔가 찾아보고 이 염증을 제어를 합시다, 제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염증 문제가 처리되면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치과 치료를 받아 보셨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치료 끝이 아니에요. 짧게는 6개월, 1년 뒤에는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요. 그죠? 치료가 됐다라면 최소한 5년 10년 동안은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반복이 되다가 반복이 되다가 그 주기가 점점 좁아지다가 그냥 이빨 다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들게 되면 그렇게 돼요 어. 하여튼 이빨 자주 닦으시고 소금 칫솔질 꼭 하시고 잇몸 마사지도 하시고 가글도 사용하시고 치실 치실하고 그저 뭐야 치석 제거하는 그저거 있잖아요 봉으로 된거 이게 음식물 제거하는 거 이쑤시개 말고 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충치 예방법 동영상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것도 활용을 하세요 충치 예방법 꼭 보세요 어. 그 그렇게만 해도 이빨이 썩진 않아요 그또안 섞는다고 이빨이 안 빠지는 건 아니야. 그죠? 썩어서 빠지는 것과 잇몸 자체가 망가져서 빠지는 것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썩은 거는 아예 이빨 뿌리까지 썩어 뿌린 걸 의미하는 거고, 그죠? 치주염이다, 치연염이다, 풍치는썩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진행방향이 다른 거예요. 잇몸이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잇몸하고 치아 사이, 이빨 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간다 그것도 잇몸에 피가 너무 많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이 특히 붙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발 운동하면 잇몸 붙는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피가 안 올라오다가 운동을 하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제일 먼저 당하는 쪽이 목이나 잇몸 쪽에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좀더 열심히 하고 막 머리 누르고 헤드뱅잉하면 코가 막히죠, 그죠? 코가 막히는데 하도 또더 열심히 하면 이게 또 올라오면서 코는 뚫리는데 눈이 갈갈해요, 그죠? 또더 열심히 하고 막 계속 올리면 머리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눈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죠귀 문제도 해결되고. 그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이 가중치를 계산하지 못하고 운동 방법을 제대로 선택을 못하고 이, 이게 밀고 당기기 그러니까 전진 후퇴 전진 후퇴를 이걸 계산을 못해버리면 무조건 밀어 올리기만 올리고 올리면 그냥 압력이 올라가다 올라가다 그냥 이 몸이 부어버린다든가 코가 콱 막혀버린가 막 귀에서 징 하는 거는 소리와 함께 막 이명이 시작된다거나 막 이,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후퇴를 하라 그랬죠, 그죠? 후퇴했다가 잠시 후퇴했다가 또 다시 용기내서 올라가보고 또 후퇴했다가 용기내서 올라가보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가 이게 뚫고 나가 뚫고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왜 이런 명년현상이다, 2차 자각증상이다, 이런 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데, 그, 모르면, 그런 명현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공포에 휩싸여요 두려움이 있어요.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또 후퇴라고 해서 또 막, 한정없이 후퇴해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다 물거품이 돼버리는거예 그죠? 그러니까, 적정선 후퇴했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또올라가 자, 잇몸에서 이제 피가 너무 고인다. 그러니까, 풍치 그러니까, 일단은, 잇몸에 피가 너무 없는 분들은, 피가 없으면 어때요? 잇몸이 하얘져요. 그죠? 잇몸이 하얘지는 게 피가 없으면,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잇몸에 피가 없으면 하얘져요. 그, 그런 분들은 일단 올려야 돼. 끌어올려. 잡아라 운동이다. 머리 흔들기다. 아마 이마 누르기다. 뒤통수 누르기다. 옆머리 누르기다. 해서 턱만 나면 머리 흔들고 이빨 딱딱. 이마, 이마 마사지. 두피 마사지. 머리 쪽을 계속 움직이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잇몸이 빨개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쉽게 잇몸이 하얗던 분은 잇몸이 빨개지는 현상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상한선이 잇몸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또 기분이 좋지 왜 잇몸에 피가 들어오니까 잇몸이 살아나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여기에 탁 걸려서 잇몸이 붓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혹은 여기서 상한선에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잇몸이 붓기 시작하신 분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이제 골치 아픈 경우 제가 실제로 그런 분또 세미나에 오신 분한분 분 만나봤고 그런데 저도 그런 정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잇몸이, 이빨이 제가 아주 막 여러분 하여튼 아주 안 좋아요 이빨이 제가 그러니까 뭐 이빨 안 닦아서 안 좋은 게 아니고 물론 뭐 어릴 때는 관리를 안 했죠 그냥 어릴 때 돌을 맞아서 잇몸 전체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빨도 깨져버리고 그래서 막뭐 이빨은 이 저는 막 평생에 그냥 관심 대상이에요 관리 안하면 다 빠져 버리고 이러니까 근데 일단 저는 하여튼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뭐 이빨 문제 때문에 치과도 그렇게 가지도 않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잇몸이 부었을 때가 문제 이게 이게 떨어지면서 부을 수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면서 상한선이 이 입 주변에 걸리면서 턱에 걸리면서 이렇게 부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방향은 치료적인 방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근데 이게 난이에요. 이게 복잡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이빨을 보면 아랫잇몸이 있고 윗잇몸이 있어요. 아래 뒷몸이 있고, 위 뒷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턱, 이 구간 구조를 보면, 턱 구조를 보면, 이 두개골과 아래 턱, 관자, 이제, 관자놀이라고 그러 아래 턱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두개골과 아래 턱이. 그러니까 아래 턱과 머리는 따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 턱이 여기 관자놀이에, 네, 뼈에 걸려서, 연결이 되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턱관절이 아프다 뭐 갈가거린다 이랬어뭐여를뚝 받치고 이런 운동도 하고 손가락을 여기 이런 운동도 하고 이빨도 어, 어, 어, 딱딱거리고 머리도 흔들고 해서 피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동작은 피를 올리는 동작이에요 그 잇몸에 피가 없는 분들은 이런 동작을 하면 잇몸이 피가 잇몸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빨개지면서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잇몸이 약간 통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선이 내려와 버리신 분들은 하얘졌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고 이제 빨개지신 분들은 운동하면서 빨개졌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안 했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빨개졌다든가 돌리기 하는데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운동하면서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 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 자, 자발로 운동을 하고 머리 흔들기를 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헤드 뱅잉을 하고 후. 자, 이런 식으로 자, 머리를 흔드니까 지금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죠? 어. 피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머리 쪽으로. 어. 그 그래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올라온 데 이제 여기에 걸려 버렸어. 상완선이 걸려 버리면 흔들면 흔들수록 여기가 더 붓는 거야더 부으면서 못 빠져나가니까 이 위쪽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점점 더 붓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 소화장애를 갖고 계신다든가 창자 관련 대사정후군 어떤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 그렇다고 안 올릴 수도 없고 이걸 머리를 안 흔들면 가스가 안 빠져나오고 이빨을 딱딱 끓이면 가스가 안 빠져나오니까 안할 수도 없고 또 잇몸이 부어서 하면 할수록 잇몸이 더 부으니까 또 계속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이 동작이나 이 동작의 공통점은 아래 턱을, 턱에 힘을 가해서 이 관자놀이를 통해서 피를 올려주는 거예요 두개골 쪽으로 올려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취약점이 있어요. 취약점이 어딘가 하면 여기서 이마로부터 시작해는 아 윗입술, 윗잇몸, 윗치아, 그러니까 이 윗부분 근육을 움직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보세요. 제가 말을 하면 계속 아래 입술만 움직이고 있어요. 윗입술은 아주 약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래 턱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얼굴 쪽눈 주위 코 주위 이거는 내가 막 인상을 이렇게 써줘야 겨우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굴에다가 막 힘을 주고 인상을 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많이 웃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슬프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여도 보면 그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 부분을 너무 안 쓰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이 좀 무뚝뚝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피가 빠져버려요. 그죠? 피가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더 빨리 상한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동영상을 찍어 놓다 보면 자바라 운동과 하여튼 누워서 하는 운동과 뭐 헬스장에서 가서 하는 운동이나 하여튼 머리 흔들기, 발 흔들기 다 있는데 그, 그 운동뿐만 아니라 이마 마사지를 해줘요 노안치료에 보면 또 비염치료에 보면 이마 누르게 해 줘라 벽에 대고 이마 눌러줘라 두피마사지 해 줘라 막 두피도 골고루 이렇게 도 해주고 이 뒤에도 이렇게 깍지 끼고 그죠 이렇게 도 해주고 이 잇몸에 있는 이빨 피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만 올라간다 이래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귀로도 올라가고, 이귀 뒤쪽으로도 이렇게 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피 마사지를 하고, 이 뒤쪽, 귀 뒤쪽 부분 또, 이명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여기 압력이 걸려있으면, 이귀 뒤쪽, 귀 뒤쪽, 위쪽 대각선, 이쪽을 조금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누워, 그러니까 누워서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피가 귀에서 자꾸 빠져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럼. 그래야 압력이 떨어져서 이명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귀에 대해서도 또, 제가 막 이명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 진짜 많은데, 이 뒤쪽, 위쪽 하여튼, 이 귀에 압력이 걸려있으면 끌어올려야 결국은 치료가거예요 이게 내려와버리면 결국 후퇴일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진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면 후퇴를 하시라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하면 되니까 근데 때로는 진짜 후퇴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이제 보면 이제 세미나 오시면 되 젊은 분들은 버틸 힘이 있으니까 죽거나 사나 전진만 하다가 이런 막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잘못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응? 칭찬받아도 다 좋다 근데 너무 무리나 하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다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혈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버티는 힘인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몸이 너무 약해지신 분들이, 이 뇌혈관이 너무 약해져 버려서, 너무 무리해 버리면, 터질 수가 있거든. 뇌출혈이 올수 있고,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후퇴도 용기다. 근데, 사람이 후퇴를 하면 편안해진다. 아, 이명이 잦아든다. 후퇴를 하면 잇몸에 압력이 뜨네. 저도 후퇴해봤어요. 잇몸이 탱탱 부었던 걸 진짜 일부러 막 베개도 높게 베고 자고 머리 안 흔들고 팔, 팔도 천혀 필요한 것 만들고 이러니까 잇몸에서 피가 쑥 빠지면서 잇몸이 증상이 사라지더라고. 잇몸이 부었던 게 빠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걸 빠지니까 기분이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너무 빼 뿌리는 거예요 너무 빼 갖고 나중에 보면 또 가스가 안 올라와 그게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면 아마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엄두가 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많은 동영상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저도 동영상을 올려서 조심조심 올려요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용기도 드리고 또 진짜 방법은 더 강하게 써야 되는데 좀 약하게 약하게 약하게 모래주머니도 약하게 약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 드려요 왜 충격 받을까봐 네? 근데 약하게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의 딜레마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좀뭐 병원이다 뭐 운동치료다 도수치료다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단순해요 왜? 그냥 여러분 스스로 흔들면 돼 그리고 이게 심해지는지 너무 약한지 이걸 구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뭐 내가 뭐 제가 어디 혈자리를 찾아라. 뭐 침을 어디에 놔라. 사혈을 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만 있으면 이마 마사지 해주고 두피 마사지 해주고 이게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밖에 없나.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따라 할수 있게끔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게 진짜 쉬운 방법이야. 어떻게 의학 공부를 해서 어디 혈자리를 누 눌러서 피를 통과시켜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자리 찾지도 못해 일반인들은 그래 되면 아이고, 내가 뭐 이런 걸 배워서 하겠어 다 포기하죠. 그죠? 네. 자 전진 후텐데 보세요. 제가 다시 여기가 취약점이해요 여기가 취약점이다. 여기만 취약점이 아니고 이귀 뒷부분 이 위쪽 이 뒤통수 쪽도 이게 이게요 이쪽까지 도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아래턱은 따로 놀아 아래턱은 따로 놀고 잇몸이 부어도 좀 위쪽 잇몸이 붙는 경향이 더 많아요 물론 아래쪽도또 오른쪽만 붙는 경우도 있고 왼쪽만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비대칭 좌우 비대칭에 따라서 아요거 한가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피가 떨어지다가 한쪽 잇몸 오른쪽 잇몸만 붙는다 왼쪽 잇몸만 붙는다 이럴 때는 대처법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대처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잇몸만 붙는다 이렇게 이럴, 이럴 경우에는 어, 누워서 하는 것도 괜찮고 앉아서 하는 것도 돼요 왼손에 자 오른쪽 잇몸이 부었어요 왼손에 한 1.5 리터 정도 무게가 되는 물병이나 어떤 책이나 하여튼 뭐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들고 자 바람을 살짝 풀면서 후, 그냥 조금 흔들어 주다가 계속 흔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고 계세요 이렇게 쭉 늘어뜨렸으나 힘들면 늘어뜨려서 잡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잡고 있어도 돼요 네? 뭐 기왕이면 운동하면서 하는요 이렇게 하면 자 바람을 불고 반대쪽 팔에다가 손에다가 뭘 무거운 걸 잡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게 되면 시안하게 오른쪽 잇몸이 부었던 게휙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 이건 이제 경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경동맥을 타고 올라오던 양쪽 갈래로 올라가는데 오른쪽 경동맥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잇몸이 붓게 된 거예요.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왼손에 들어버리면 심장에서 올라오던 경동맥에서 왼쪽으로 올라오는 피를 양을 더 많이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줄어들어버리고 이쪽은 많아지면서 이쪽은 피가 오른쪽에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피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부었던 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한쪽이 잇몸이 부었던 거는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쪽 다 전체적으로 다 부었을 때가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취약점 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내가 팔을 흔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팔을 무거운 걸 걸어서 었 이렇게 움직이면 해결이 돼요 그죠 또 그냥 머리 전체가 문제라면 흔들거나 막 이마를 누르거나 뒤통수를 누르거나 오른쪽 머리를 눌러주거나 왼쪽 머리를 눌러주거나 하여튼 이렇게 힘을 가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취약점이라는 건이 얼굴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힘을 걸어 줄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 어떤 물병에 해당되는 무게를 걸어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없다는 라 뜻이에요 머리에 올라오는 피는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직접적으로 큰동맥이 올라가요 경동맥, 경동맥이 올라오다가 옆으로 이제 온갖 가지의 혈관들이 막 뒤로도 가고, 막 입으로도 오고, 뒷골로도 올라가고, 막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이렇게 머리로 쫙 퍼져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이제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혈관, 막 이렇게 다 있는데, 머리를 흔들면 경동맥으로 내로 올라가는 피는 어떻게 하든 흔들면 올라가요. 물건 음서기 한다든가 머리를 누른다 그래요. 이러면 올라가는데, 이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피는 이안면 윗잇몸과 윗입술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에 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제가 쓰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걸 벌써 피가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예잡아 운동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 음. 여러분 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빨을 딱딱끓이고 응, 응, 뭐, 이런 동작에서 잇몸에까지 피를 올렸다.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든 내가 이걸 하루에 뭐 다섯 번을 한다, 열 번을 한다, 이러면 하는 만큼 더 빨리 올라오게 돼. 어디까지? 턱까지. 턱에까지 피가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턱에까지 피가 올라왔는데, 이쪽으로는 지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니까 러 올라가도록 기다리던가, 계산을 해야 돼. 여러분, 이제, 가중치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 이거 뭐, 또 수학적으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더하기 빼기만. 올라오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속도와, 여기서 일로 빠져나가는 속도. 그니까, 러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는, 이쪽 얼굴 쪽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느냐. 어떤 분들은 살짝 좁아져서, 올리는 쪽쪽 쭉쭉 빠져나가서 문제가 안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올리기는 올렸는데 여기가 근데 얼굴 쪽이 너무 좁아져서 여기서 부닥쳐서 못 올라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죠? 부닥쳐서 못 올라가면 이제 부엌 부리는 거예요 팽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풍선처럼 탱탱 부엌 부려요 엄청 아파요 붓다가 붓다가 막 머리가 찌끈찌끈할 정도로 붓고 밥을 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붓고 막 이래, 이래 돼버리는거예요 그게 또, 한 일주일 진행이 되면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썩어, 골마. 그게 염증인 거예요. 피, 피가 좀 나는데, 아, 피가 좀 깨끗하지 않은 냄새가 나요. 맛이 나. 그 염증성 피야. 상한 피야, 그러니까. 피가 한 곳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썩어버려죠 피는 계속. 강과 폐와 뭐, 신장과 이런 걸 계속 통과를 해야 깨끗해지잖아. 그죠? 근데 통과를 못하고 여기 붙들려버린 거야. 막 일주일, 이주일. 붙들리면 상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중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장에 있던 피가, 가스가 일로 안 올라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흔들고, 이빨을 딱딱거리고, 턱을 눌러주고, 당겨주고, 머리를 흔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몸이 너무 부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올라오는 속도를 조금 떨어뜨려야 되지 어쩔 수 없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속도를 떨뜨니까 머리 흔들기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줄이시고 이빨 딱딱을 안할 수도 없으니까 줄이시고 자발 운동도 안할 수도 없지만은 줄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이 이 병에 여러분들이 몸을 회복시키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요구된다. 빨리 나으려고 하지 마. 는 이게 어떻게 빨리 나을 수가 있는 병인가? 요 빨리 나으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데, 누구나 빨리 나고 싶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잡아라 운동 머리 흔들기 할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물구나무 서기도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빨 딱딱도 할 거고 두피 마사지도 할 거고 죽을 때까지 다리 조작도할 거고 머리 주머니도 활용하고 다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몇 년이면 이거 벗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그분이 뭔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래주머니 대신에 뭐 팔찌나 시계나 이런거 활용하시면 되니까 <웃음> 자 여기서 윗 잇몸에서 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올라오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심지어 팔굽혀기도 이쪽으로 약간 피가 올라와요 올라오고 아비만 눌러줘도 이쪽으로 올라오고 올라오는 방법은 여러분들 대단히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가니까 여러분들 일단 올리는 방법은 알고 있는 거야 그죠? 맞죠? 또안 올리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 반대말로 안 하면 안 올라오니까 근데 올릴 수도 없고 안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잇몸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 올리는 윗 잇몸에서 이렇게 여기를 올리는 부분은, 제가 이런 걸 얘기했어요. 아, 이마를 딱딱, 아, 이마를 마사지 하면서 눌러주면서 이빨을 딱딱 하세요. 그러면 더 빨리 올라옵니다. 자,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그죠? 이러면 얼굴이 벌게지면서 피가 더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이빨을 딱딱 하면서 이마를 누르면 더 빨리 올라오면서 일로 도올라오기는 올라와요. 그죠? 근데 잇몸이 너무 부으신 분들은 근데 이빨 딱딱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빨 딱딱 하면 할수록 잇몸이 부으니까. 자, 요,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빨 딱딱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확인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안 하게 된다라면, 딱딱은 하지,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횟수 조절을 하라는 게, 줄이라는 거예요. 후. 후. 자, 또 일부러 윗 잇몸, 아, 윗 잇몸에 윗 입술 이 부분을. 자, 아래 턱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말을 한다, 음식물을 씹어 먹는다, 껌을 씹는다 하면 아래 턱은 어떻게 하든 움직여요. 그죠? 근데 문제는 위턱이라는 턱거 없어요. 두개고에 연결된 윗잇몸 쪽은 내가 특별히 어떻게 안 해주면 조작할 방법이 없는 거야. 물병을 여기 걸어줄 수도 없고 힘을 어떻게 팍 아령처럼 들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결국은 내 손을 이용해서 여기에 힘이 작동되도록 도와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잇몸이 틈틈 부었을 때, 한쪽 잇몸도 부어봤고, 양쪽 잇몸도 부어봤고, 진짜 터질 듯이 해서 막, 피고름 같은 게 나아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잇몸이 자꾸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잇몸이 자꾸 줄어들어요. 잇몸이 점점 위로, 아래로 찌그러들어. 그니까 러 이빨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염증을 한번 겪고 나면 잇몸이 손상을 입어서 점점 줄어들어요. 나이를 먹으면 이빨 길이가 너무 길어져요. 토끼 이빨처럼 점점 길어지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잇몸의 압력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데 분명히 압력이 떨어진다라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있고 지금도 그걸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잇몸이 좀 붙는다 싶으면 이빨 딱딱 하는 걸 줄이면서 안할 수는 없으니까 줄이면서 하고 자이 윗부분 여러분들 여기서 올라간다 라면 윗잇발에서 잇몸에서 이렇게 피가 올라간다 라면 어디로 올라가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이 광대뼈 있잖아요 그죠 자 광대뼈를 움직이면서 윗입술을 움직여라 어뭐 표정은 웃기지 아죠 저는 하여튼 뭐 그런거는 좀 무시하고 사,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극단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쪽 혈관이 심하게 말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힘은 강한 힘이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힘이에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강하게 눌러도 물병 드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약한 힘이에요. 여기에 뭐, 핀이나 이런 거 걸어서 물병을 걸고 이게 막 근육을 움직일 수 있으면 똑같은 힘이 작동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예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가 얼굴이 내려앉는 거예요. 물론 젊어서부터 잘 관리하시고, 물구나무 썩게 하시고, 뭐 소파에 뒤로 막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뒤에 누워 있고 뭐 이런 분들은 그나마 덜, 떨어지, 덜 떨어지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면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을 보면 얼굴이 다 내려 앉아 있어요 이눈 주변에 눈 주름이 다 잡히잖아요 이게 모세혈관이 말라 가니까 그냥 내려 앉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얼굴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어그뭐 나쁘다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데 근데 제가 돕는 분들은 너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후순이가 이렇게 밀린 근데 그분에 대한 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되더라 자 코로도 잘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도 잘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뭐 코가 막혔을 때, 뭐, 여기 혈관을 뚫어주면 코가 뚫린다. 이거는 그냥 알려져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또, 뭐, 제가 이제 비염 치료, 비염 치료법 보면, 거기 댓글에 보면,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본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효과는 당연히 봤고, 어, 저도 뭐 코가 뭐, 뭐 진짜 뭐한 10년 이상을 코가 막히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뚫리더라예요 그러니까 이코윗잇몸에서 아랫잎몸이나 윗잎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혈관 혈관 길을 도와 줘야 돼 여기를 자앞 이마 앞머리 자 이걸 움직이면서 윗 입술을 움직여줘야 잇몸에 있던 피가 이제 윗 입술하고 잇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주면 잇몸에 있는 피가 입술로 빠져나오고 빠져나오면서 여기를 막 마사지를 해주면 이쪽으로 올라올 거 아니야. 여기를 막 마사지 해주면 올라올 거 아니야. 또 여기를 마사지 해줘도 코를 통해서 올라올 거 아니야. 자, 귀, 자, 귀아래부분 여기 하고 옆부분, 윗부분 여기 여기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윗입술을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서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누워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서 있으면 머리에 피가 잘 올라옵니까? 누워 있으면 머리에 피가 잘 올라옵니까? 자 효과적으로 봐서는 누워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효과가 또 하고 나서 또 누워서 한 한 10분 정도 쉬고 있으면 관성이 붙어 갖고 계속 또 올라와요 그러면 약간 거꾸리 같은 거 이용해서 약간 기울여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평평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약간 기울이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거꾸리를 사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부자리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부자리 조정법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배개를 배고하는게 좋겠습니까? 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배개 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죠 자, 여러 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언제 나타날 건가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가슴에서 올라오는 피의 속도와 빠져나가는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요 아, 잇몸에 안 걸린다. 그러면 마음껏 해도 되는 거야. 이빨 따끔 금 씻고, 뭐, 턱 눌러주고, 당겨주고. 마음껏 해도 잇몸이안 부니까. 잇몸에 안 붙는다라는 거는 잇몸에 올라오는 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 올라가면 여기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제 코에 탁 걸려버리죠. 코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코가 막히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마 눌러주면서. 머리 흔들어주고, 이마 눌러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헤드뱅잉 하고, 헤드뱅잉 알죠? 허리 숙여서 막 흔드는 거, 허리 숙여갖고, 또 벽에 대고, 제가 코가 막히면, 저 같은 경우는 막더 강력하게 막 벽에다가 막 누르고, 이빨 딱딱하고, 고개 들고, 응, 안 응, 응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뚫려요, 분명히. 근데 뚫리고 나면 또 눈이 약간 갈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는 다 해봤거든요. 치료 올리면서 올리면서 다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자꾸 올 올리... 그게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자꾸 올리나면 다 경험해봤어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치료 과정에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뭐 세미나나 전화 상담이나 이렇게 뭐 전화 전화상담... 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대요. 그 말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나빠졌다가 돌아오는 과정 명현현상은 우리가 피해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 어떤 분들은 은 어떤 분 명현현상이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럼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현현상은 강하게 나타나느냐 좀 조절해서 약하게 나타나느냐 차이지 명현행상을 겪지 않고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라 거예요 분명히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진후퇴 밀당이라고 해요 밀고 당기기 전진후퇴 이걸 통제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에서 가슴에서 이빨까지 올라오는 속도와 여기 빠져나가는 속도를 잘 계산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치연염, 치연염은 거의 붙는 거예요. 붙는 거, 고 잇몸이 붙는 거고 치주염, 치주염, 치주염 또 어떻게 보면 좀 모든 게 붙는다라고 하면 붙는 쪽이 많은데 그냥 아래쪽부터 흐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허물. 붓지 않고 흐물어져 내리는 거니까 말라하 풍치하고 치주염하고 약간 걸려 있어요. 치연염은 그냥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이것도 뭐 치과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래 치과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 은 제가 하는 말이 너무 뭐 과학적이지 않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피가 너무 많아도 부을 수가 있고 부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피가 너무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동 역학적으로 혈액 순환의 개념을 따라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피가 없으면 공급해 주느냐 공급 떨어졌으면 상한선이 목까지 떨어졌으면 올려주면 해요. 상한선이 이까지 떨어져버리는 사람, 사람은 목이 시려워져요. 목이 차가워요. 여기 피가 없는 거야. 피가 없으면 차갑죠. 피가 너무 많으면 열이 나죠. 열이 나면서 염증이 생기잖아요. 피가 차 없으면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막 손수건을 여기 막 수건을 여기 막 메고 자고 막이런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그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손수건을 안 하고 자요. 한 2년 된데 운동을 하니까, 피가 올라오니까 따뜻해지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목에 가래가 안 붙으니까, 살만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좀 단순해요. 그냥 착한 사람이고, 참 이쁜 사람인데, 세미나 오신 분들은 보셨죠? 음. 단순한데. 또 시키면 또 잘해요. <웃음> 처음에는 좀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도. 안믿어주더라 믿어주지도 않고, 얘기해도, 하는 동안 하는 동안 하더니만 이제 몇번 경험하고 나니까, 뭐, 자기가 진짜 아프니까, 몇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잘 따라 하는데, 또한 번,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자기가 효과를 보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좋아졌어요. 어렵죠. 그죠? 저 이제 좀 동영상을 좀 편하게 찍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 전에는 막 아. 뭐 어떤 분들이 볼지 모르니까 신경이 너무 쓰이고 이 동영상 한번 찍고 나면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갖고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고 하면 뭐 가끔씩 회의감도 들고 막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 좀많 정리가 됐습니다. 모르지만, 동영상 올려드리면, 이제, 올리자마자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세미나 또 열심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편하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이렇게 편하게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했던 말을 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네, 머리가 참 복잡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요. 근데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우주에요. 우주. 지금 도요 병원에 가면 시체 붙들고 기정된 시체 붙들고 계속 해부하면서 연구를 해요. 그래도 못 밝혀내요. 도대체 이 머리에 올라가는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MRI 찍고 CT 찍어도 문제가 안 나타나 근데 운동을 하면 뚫려 혈관이 살아나서 좋아져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세미나 나온 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지난, 지난주에 세미나 오셨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 네? CT 찍고 MRI 찍어도 뭐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나는 죽 본인은 죽겠고 근데 운동을 해서 그걸 뚫어내니까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학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뢰나 이런 거는 좀 좋지는 않아요 또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해서도 맹목적인 신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고 좀 제대로 들어보시고 제대로 적용하시고 전진후퇴하시고 믿음을 갖고 조금 해보고 그만두두고, 뭐이런식의 조금 지혜롭게 움직이셔야지 맹목적인 거는 뭐든지 좋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동영상 올렸는데, 두편한 올렸는데, 어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몇분 계신 것 같아요. 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시면 세미나에도 꼭 한번 와보시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어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 세미나 오실 분들 이렇게 오세요 사람이 이게 눈과 눈을 마주하고 그리고 또 대화를 해보면 또 새로운 게 생겨요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죠? 하여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댓글란에 조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